너이 <목소리> 너무 면이자자자 이거 먹어 자잘 잘 됐고 컸죠? 이리 와어 이리로 려이로우니까 이리 와 오키도 이리 와 오키도 이로 와라 오키야 이리 와 오키야 <목소리> 아, 잘 됐고 <잘> <목소리> 피야. <이루와는> 니까 <목소리> 짠, 짠, 짠, 짠, 짠, 짠, 짠, 는– 짠, 짠, 짠, 짠, 아아아아아 <laughs> 미리와, 오케이, 미리와, 리와너 말고, 너 말고. 이노 말 거. 이노, 매 오케이 좋아. 이 이노 완전 그냥 점프점프먹래 오키건데그이그키야이이 국민의 ‫ 베이� 라이마마오고고마 먹자. 야, 엄마 마아 쳤다. 이케아이 오키야 어. 삐졌어? 너무 길 글썽거리 엄마 미안해 아까막 눈물 글거리공들이도안갔거든 어. 이제 오지 말라고 하자. 이렇게 오지 말라 하자. 우리 집에 오지 말라 하자. 응? 이렇게 오자, 놀아.